안녕하세요.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추락 후 110일간 입원 호전되어 퇴원 준비 중 급성신균경세 추정 상해 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광주지법, 목포지원, 2 0 1 9가합10342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판부의 판단 망인이 2017년 11월 4일 지 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외상성 뇌출혈은 출혈이 흡수되어 경과를 추후 관찰하고 흉추골절과 경추골절은 척추체 서형술 시행과 보조기 착용을 통해 병원 내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호전된 상태였던 점 이후 망인은 2017년 11월 9일 아이병원 정신과의 뇌손상,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정신장애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사고 후 111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망한 점 망인의 직접 사인은 급성 흉흉경색, 의증으로 진단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출혈, 흉추 및 경추골절 등 상해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고 그에 따라 사망의 종류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분류된 점 망인이 사망할 때 당시까지 망인의 치료를 담당한 아이병원장 또한 망인의 직접 사인이 급성신경경색의증인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명하다는 확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.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위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.